사람 없는 데서 한 거야, 그거 다. 예? 알지 말라고 고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. 형, 뭐라고요? 두이몇명 뭐, 정도 없어야 돼. <웃음> 없어야 돼. 사람이 그래. 없어야 돼. 형, 봄보여 보면은 보 때도 저쪽 보스있 사람한테 두 명의 b t 었어요 해줘야지. 봄보여 가면 말이 바뀌어. <웃음> 어, 형, 실험다. 란다다 있... 나는 랜비뭐 해? <웃음>